와따라이스 e 글 짜란 아이고 라이스 오우 <웃음> 엄청 쪼만해 세개 아, 우 이거 엄청 쪼만하네 이거 <웃음> 와 비주얼 이야 얘는 조금 더 크고 어. 치킨 올리고 어 맛있겠다 치킨 오 좋아 밥이니까 밥 밥과 김치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지 어, 어, 어. <웃음> 아니 왜 칼이 이런 거 밖에 없네 와... 오늘의 라이스버거 냠냠면 가장 매운 김치랑 먹어봐야지 얼마나 잘 어울릴지 기대돼 먹는거 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! <웃음> 롯데리아의 라이스버거 실비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치킨인데 랜덤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나의 운이 어떨까 해서 시켜봤는데 둘다 다리가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<웃음> 뭐야? 이렇게 생겼어 보이시나요? 단면 짜잔! 저는.. 맛이.. 있어요 <웃음> 제가 라이스버거를 그 남희석씨가 이렇게 해서 롯데리아, 라이스버거 이렇게 해서 그 한스밴드 그분이랑 같이 나왔을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?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별로였거든요? 저는 그냥 대리버거나 불고기버거가 훨씬 맛있었는데 어, 괜찮은데? 이게 좋은 점은 뭔가 식사를 한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뭐 빵으로도 한끼 떼어서 잘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한것 같지가 않더라고 뭔가 계속 허전해 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식사를 한 느낌이요 에 맛은! 살짝 볶아져 있는 그런 밥에다가 너비안이나 막 그런 거 떡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올리고 마요네즈를 살짝 뿌리고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 이렇게 바른 다음에 먹는 맛이에요. 진짜 딱그그 그 맛이요. 가공 식품, 가공육이라거나 이런 걸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 보기에 제 아내는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호입니다. 어롯데리아에서 치킨은 처음인 것 같네. 음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아니, 맛이 엄청 깔끔하네. 음. 매콤하거든요? 어.. 여운이는 못 먹을 정도로 매콤한데 그 튀김옷이 엄청 깔끔하네? 약간 뭐 엄청 담백한 튀김옷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래! 치킨너겟... 같은 느낌의 튀김옷이에요 근데 살이 실해!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저는 만족! 뭔가 출발이 순조로운데? 그럼 이제 실비김치랑 맛있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게임, 그죠 홍. 이야... <웃음> 어마어마... 무섭다, 갑자기! 이게 너무 넓적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!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, 실비김치 이렇게 매웠나? 아 <웃음> 이거. 와. 이렇게 해야 좀 비주얼이 딱 그렇단가? 어, 진짜 매운데 <웃음> 맛있는데. 불이 안 닐려 와... 뭐여? 아니, 끝이... 아니, 뭐 끝가안 뾰족하잖아 이거 어떡하라고 뭐여? 공사해 지금? 대환장 파티구만 어, 됐다 저 언제까지 공사하시면 몰라, 일단 먹자 아 이게 실비 김치가 맛있어서 엄청 맵고 뭐한데 어쨌든 김치랑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. 꼭 실비 김치가 아니어도 약간 신김치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아까 식사하는 느낌으로 그랬잖아요. 밥과 김치 괜찮다. 눈이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? 다리로 마무리. 아, 남먹은 넘어섰어. 아, 오늘 라이스버거랑 실비김치를 먹어봤는데 어, 뭐 굳이 실비김치 아니어도 그냥 김치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라이스버거는 개인적으로 는 맛있었습니다. 양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양은 적고요. <웃음> 제가 세 개를 김치랑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양은 적은 거 맞고 대신에 뭔가 좀 든든하고 포만감이 좀잘 차는 느낌은 있어요. 뭔가 아, 제대로 한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하나 정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갔습니다. 치킨은 두 조각째는 그냥 그랬고, 그니까한 조각 먹었을 때는 어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하, 잘 먹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